我们一起来看今天的经文加拉太书二章二十节我已经与基督同定十字架现在活着的不再是我乃是基督在我里面活着并且我如今在肉身活着是因信神的儿子而活他是爱我为我舍己感谢神今天我们有幸邀请到 啊，我们神学院的前辈，啊，叫孙长浩牧师，他一直在甘肃那边，一直的他的建立教会，然后呢，也做少数民族的宣教的工作，所以呢，啊，非常优秀，而且在我们学校里面担任这个教务处任何的事工，还有他也在很多的这个圣经啊学校里面，他也做。 就是做很多的讲师，所以呢，我感谢他，而且他的记忆力超群，可以教授讲很长一段，他都可以完全的自由的这样翻译过来，非常厉害。我们今天很有幸，感谢神，而且在我们宣教会第一次礼开堂礼拜的时候，他在我们宣教会里面第一个他带领赞美。 所以呢，他是我们宣教会的开堂的元老元首，感谢他，我们今天邀请他上台，然后给我们正道，我们掌声欢迎。大家好啊，这个说实话很激动啊，特别的感恩。啊，我们那个 Zoom 平台，我们教会的弟兄姊妹能听见我声音吗？ 네,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니까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어머니? 아, 호, 다능날은 들리는 것능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해 어, 동 제가 2 0년인가 아마 처음으로 왔을 때가 2020년 때쯤이었을 까요 2020년인가 21년 때 처음으로 왔을 때 여기가 아직 이태료도 안 됐었거든요 금방 구매했을 때 와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하고 집사님하고 우리 당혜야 전도사님하고 셋이서 여기서 함께 기도를 했었거든요 기도할 때 여기에 타일도 안 붙여져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중고화주소 머피펑 그때 거기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했었고 한 1년 후가 2021년 언제쯤 이었죠? 왔더니 인테리어가됐던 거예요 자, 시작하자 해서 시작했는데 어느 날까지 왔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예. 아, 今天要跟大家分享的 m 文 Check o 了 t k i 什 c h e n o Do- Come variable QuS Wто prop n g o n a a s i n s h o g o l a t i s a n n p o 原本是空虚混沌原面黑暗的空间被神创造为天地万物都齐了的世界对不对성경에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 원래는 어떻게 공허하고 혼돈했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됐습니까? 빛이 있고 새들도. 새도 짓고 꽃도 있고 꽃향기도 있고 요즘에 제가 좀 좋아하는 찬양이 꽃들 도라는 찬양이에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주자체양의 시대當中神又另立了一個原子叫什麼? 1點元,是不是? 这个伊甸园里面有月人眼目的果子可以做食物又有河水滋润着原则又有金子珍珠玛瑙等等对不对神将人安置在那个伊甸园当中是他可以去修理是他可以去看守有一天耶和华神说什么呢亚当独居不好我要为他造一个配偶帮助他然后耶和华神就怎么样用那个人的肋骨给他造了一个配偶来帮助他对不对领他到了他的跟前这是你的媳妇了对吗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속에 뭐를 또 하셨죠? 이덴 에덴 동산도 만들어주셨어. 에덴 동산 어떤 곳이죠? 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금도 있고 진주도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셨죠? 이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관리자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얘했어요아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다. 그래서 옆구리뼈로 어떻게 갈비뼈로 뭘로 만들어주셨죠? 아 배우자도 만들어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먼저 장가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나 좋죠? 자, 여기에서 나 지금 젊었고 아직 결혼 안 했고 애인,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 있다는 분 혹은 나 약혼자가 있어서 곧 결혼하게 된다는 분 혹시 있습니까? 여매요? 마 엄마. 나엄리시다 <noise> <noise> <noise> <noise> <noise> <noise> <noise> <noise> <noise> <noise> <noise> <noise> <noise> <noise> n o 요즘 사회에 여기 형제들 잘 기억해요 요즘 사회에 집 없으면 결혼도 못해요 집 준비해야 되죠? 적어도 살 때는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바, 너희 여기 주주도地方,对不对? 나만,我想问一下 我们先改好房子,然后再住进去,对不对? 아무래도 동생,我们先买个房子再住进去 자, 그러면 우리가 집이 있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지어야 돼요 자, 요즘은 뭐라고 하죠? 집을 사야 돼요 자, 그러면 집을 사고 내가 집안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고 집을 짓는 사람 있어요? 없죠. 먼저 짓고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是不是? 나머지 生创造天地万物,并且 建了一点元的目的就不言而明了 是不是? 하나님이 왜서성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왜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목적 이제는 나왔죠 왜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是不是 왜요? 우리와 함께住在一起 지금明白了 神創造天地万物의原因了吗? 무디知道了 就是为了与我们同住 是不是? 就是为了新郎要与新夫在一起 깔了一个房子 결혼了没有? 한명도 결혼하지 않아요. 아요 결혼하지 요결혼하요결혼하결혼아요결혼하아요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결혼하아요 결혼하지 않아요. 하지않하지하지하지하지 결혼하지 요 결혼하지 요하지 결혼하지 요결혼하요하하지지 아니, 아 아니, 아니. 같이 살고 싶어서. <웃음> 같이 살고 싶어서. 나도 우리 집사람이랑 1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왜 했을까요? 같이 살고 싶어서.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냐고요?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배우자까지 허락하셨어요. 是不是 1 e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 9 9 a 년 1999년 1999년 1999년 1999년 1 9 9 9 a 1999년 1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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创世记二章十六至十七节的经文지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명하여 이르시되 동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천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다 하시니라. 자, 하나님과 아담의 약속입니다. 저 다음 주제는 잉 예수부시. 但是何個是亞當守住了沒有?沒有守住這個約,然後他被神怎麼樣?趕出了一點.因為他吃了分別善惡樹上的果子,是嗎? 결국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어겼어요. 아담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로부터 예전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못 돌아가게 됐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근데 만약에 스토리가 여기에서 끝나면 그것도 우리 하나님 이 아니시죠 是不是? 如果神又是再不管的话那就不是我们的神了也不合乎神的属性 是不是? 我们来看一下《创世家》二章十六节新闻当中这里面说了不可吃吃的日子必定死好那么想想看这个约的核心在哪里 是不要吃吗? 还有一个 不可吃吃的日子必定是那如果你不吃的话会怎么样永远能够叫过去是不是我只要不吃我就怎么样永远活着你吃了必定是不吃呢永远活着所以说各位这个应许是什么应许是关于永生的应许永生的約束 거예요，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축복이에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성경 구절은 다들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가 굳이 안 읽어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친구가 이거단가이친구단이친 여인의 후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여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 친구가 가이이이이가 문제가 생겼죠. 왜서 원래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예요.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고 있는 신혼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부부였는데 아담이 뭘 잘못했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 사이에 뭐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겼죠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에 고린도후서1장 14제 니��불신서안 g 상 v i n g 이이여 이윤여 부 Eat 요수 م 는 광미랑 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어떻게 되죠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他们不能在一起了 왜국어 선교 한국어 선교 한국어 선교 한국어 선교 한국어 선교 한국어 선교 한국어 선교 한국어 선교 한국어 선교 한국어 선교 한어 선교 한국어 선이 한국어 선교 요 한국어 성경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들지 국어 선교 신与人之间的관系怎么样거절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일단 절단이 됐어요. 절교입니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매우 관그로而女人的 후에 와서 해결어就是这个女人여자후손니뭘 해결하죠? 다 제줘서 뭐 문제? 我和神之间的这个什么? 거절의 관계, 明白了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뭘 하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절교한 이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굉장히 기초적이고 괘일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아담이 전학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러 왔어요. 시부스. 야당 철어 분 배상수한다고 거대주 거수에 나 주다 신나 주다 그래서 시신 저 하다 좀줘아니자 나를 어디 있느냐 자소서 뭐 나는 무서워서 어떻게 줘 숨었다고 해요 무서워서 숨어 는데왜 무서웠죠 내가 어떻게 줘 헐벗어서 헐벗어서 창세기 3장 9절 말씀 상생과 점점 내가 벌죠 내가 빠졌으므로 숨어 대 어?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나서 헐벗었나요? 야당시 측러 판배상 오셔도 과도적호 차에 치슨로티더만? 부수! <놀러> 그对지 그지 창세지 알2장 25절의 말씀으로 보면 당시 후치할 렌 치슨로티빙 부수추 그때 벌써 그들은 이미 벗었어요 그런데 왜서 먹고나서야 내가 헐벗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무서웠을까요? 다왜씸감도害怕他為什麼感到害怕因為那時候他才發現他自己身上有了什罪也就是面的肉指的是什是他身上有了罪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그 앞에 서기를 무서워한 겁니다. 왜? 린서 6장 1 4절의 말씀 보면 뭐라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신기합니다 우리의 환환相扣, 성경은 n g Yang y 우 n 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 비즈, 가죽으로 만든 옷을 주셨어요 그걸 입으니까 뭐가 해결됐죠? 벗은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헐벗은 것이 해결이 됐어요 즉, 가죽으로 만든 옷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다 가죽으로 만든 옷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쵸? 그렇죠? 생명 하나가 없어져야 돼요. 흘려, 썩밍 피가 흘려야 되고 생명이 없어져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과 죽음이 있어야 뭐가 해결이 되죠? 나의 헐벗음이 해결이 됩니다.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가족으로 만든 옷을 통하여서 용 비즈소다 이후 이미 告诉他 如何解决你们罪的问题. 틀로 분별상황상 뒤에서 얻는 결과의 문제, 되부대. 왜요 스왕. 왜서 죽음이 있어야 되죠? 로마서 3, 6장 2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 乃是死. 은자우주예乃是永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죄는 무엇으로 갚아야 된다고요? 사망으로. 이미 가족으로 만든 옷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留学, 我想问一下, 我的女儿犯了错, 我愿意为我的女儿死, 我的留学命有用吗 없죠. 없죠. 지집사님, 사랑이 사랑합니까? 지 사랑 엄청 사랑하잖아요. 사랑해가 죄를 지었을 때아죄인이 아빠인 내가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천국 가게 되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가게 되는데 와 앞에 가는데 보니까 우리 딸이 못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말했어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나님 뭐라 할까요? 성고해줘서 뭐니코나다아 뭐죠? 부싱 对不对安不对对不是不是不行可不行为什么不行刚不他讲不了对为什么不行因不我们也是罪人他对不人对不对人不对对不对对不对对不对罪人对对不对 속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쉬오, 허우, 샷스라, 잘 거의 저절저도 뭔디? 반드시 깨끗하고 죄 없는 존재야만이 죄를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묻겠죠. 구약 시대에 들었던 범죄는 무엇입니까? 왜서 지금의 기독교는 번제를 들이지 않습니까? 자, 번제는 뭐죠? 장대오실 그 일일 위에서 존재하는 그림자예요. 장차 오실 그 일의 그림자예요. 번제는 자 그러면 번제의 실체는 뭡니까? 그럼 장래 오실 그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복음입니다是不是耶稣基督在十字架上所成就的事情是不是将来知事的实体翻祭是将来知事的什么影儿对吗那么实体已经来了 실체가 이미 왔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왔고 메시아가 이미 왔고 십자가의 복음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다시는 그 그림자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 가지고 한 번에 안 알려주셨어요. 차근 차근 알려주셨어요. 제일 먼저 뭘 알려주셨죠? 용 피도 做的이 후,对不对？용 피도 做다이후之后让我们知道了有这个女人的后裔并且知道了女人的后裔来了之后将会有流血舍命一个一个的知道了好消息对不对第一次给了我们一个关于好消息的提示告诉我们女人的后裔来了之后我们需要流血舍命不是我们需要是有需要流血舍命才能解决罪的问题 但直到此时，人类对关于女人的后裔他并不是很清楚,对不对? 여자 후손에 대해가 지고 많은 내용들이 나왔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구약 시대에서 장세기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내용이 제한되어 있어요. 어렴풋해요. 모자이크를 해놓은 것처럼 잘안 보여요. 있는 것은 분명한데 잘안 보여요. 잘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나가지고 자식 교육을 잘 하신 거예요. 아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아 우리가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자. 뭐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의 아들 둘 누구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고 누구의 제사는 안 받았죠? 아벨의 제사는 거절하고 아,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수부슨 제야? 该因和亚伯献祭的时候神只悦纳了亚伯的祭该因的祭是被神怎么样弃绝的拒绝掉了不要他的祭是吗那么这里面我想问一下有些人就在想啊该因就发怒了该因很生气对不对然后就杀了亚伯有些人就说啊是不是神看不中该因所献的祭是因为该因献的那些该因是做什么的种地的嘛 그러나 하나님께 어떤 사람도 얘기하죠 아, 왜서 가인이 드린 재산을 하나님이 안받으셨을까 아, 혹시 가인이 농사를 지는 사람으로서 농사꾼으로서 제일 아름다운 농사를 안 드리고 거기서 좀 흠집이 있고 좀 못생긴 애들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인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가인이 안 좋은 거를 제사하면 재물로 뭐 제사를 드렸다면 가인이 화를 냈을까요? 화안 냅니다. 근데 가인이 화를 냈어요. 엄청 화를 냈어요. 어느 정도로 화를 냈죠? 자기 동생을 죽일 만큼 화를 냈어요. 왜? 제일 좋은 거 드렸거든요. 일년 농, 일, 제일 좋은 거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죠. 안 받아주셨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是不是该因现在肯定是最好的不然的话该因也不会生气生气到可以杀自己的弟弟为止这说明该因现在是最好的但是神却不悦纳该因所献的气原因在哪里根据西伯来书的十一章第四节经文来看的话亚伯因这信献祭于身比该因所献的更美因此便得了称义的见证 히브리서 14장 1절을 말씀해 보니까 아벨이 보수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셨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만 개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린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암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해도 신형제가 죽기 살기로 싸울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거회 디디 최저시 신신도 원티 단信心 <웃음> 신신도 원티에 부지위 친自디 지상 的地步디有바有考요 커리거 즉 원티 님메 到더지가文有이有考커거즉 원티 所以我们看到这个经文的时候我们不能仅仅看到是亲兄弟的相残杀 우리가 이성경 구절을 봤을 때 그냥 헬리기 친형제가 싸웠다고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사역자들 많습니다. 내가 사역을 하겠다고 하고 내가 예배를 제가 저는 목사예요. 목사면 뭐 합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마다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아내 설교할 때만 되면 희한하게 부부 싸움을 해요. 토요일 날에 하지 않으면 주일 아침에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강대상 올라가기 30분 앞두고 아 어, 싸워 버렸네. 서긴 섰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거 싸웠어요. 누가 했을까요? 우리 집 사람이 질투가 나서 나랑 싸웠을까요? 아니면 둘다 성질이 들어와서죠. 성질이 들어와서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부부 싸움이라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가인과 아벨이 그렇게 싸우기까지는 누가 있었다고 했죠? 그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자, 사탄이 왜서 가인한테 들어갔을까요? 가인의 믿음이 없으니까 그 속에 들어갔었고, 왜서 가인을 통해서 굳이 아벨을 죽여야 됩니까?因为神, 坚,神,为什么一定, 어, 사탄的骄傲对不对他사탄的骄傲为什么一定要记住到 가인里面,并且让 가인去杀了亚伯呢? 통过神悦纳亚伯的祭我们看到的是什么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다는 건 뭘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뭘 약속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기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명확하게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구로부터 나오죠? 아벨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아 마귀는 알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그렇 근데 어떻게 죽는지는 몰라요. 从英国里巴说的，是不是这样？他知道女人的后裔将会从亚伯出来，因为神悦纳了亚伯的祭，没有悦纳该隐的祭。那么，通过该隐来去杀亚伯，就是为了怎么样？防止女人的后裔过来。为什么？因为他知道女人的后裔来了之后，他将会怎么样？伤他的头，伤了头你还能活吗？活不了。他知道女人的后裔对他来说很危险。那么，如果你是撒旦的话，你会怎么做？내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나 어떻게 할까요? 아벨을 죽겠죠. 要不, 여보, 여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아니고 누가 아벨을 죽였습니까? 사탄이 아벨을 죽인 겁니다. 왜 죽였다고요? 여자의 후손이 아벨로부터 나온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사이터! 셋을 통해서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제가 잠깐 그냥 가인과 아벨 얘기만 했는데 와, 예사의 후손 예수님이 오시는 이 족보 와 너무나도 피투성이지 않습니까? 힘들죠. 예수님의 족보 어떻습니까? 어, 아, 이것도 중국은 괜찮은데 한국도 족보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렇죠? <목소리> 한국어는 특별히 장족보. 주포. 아, 족보裡面 有過誰 有過誰야. 중국인也講啊, 我們的祖上出過什麼出過什麼出過什麼. 但是你們知道 예수 기독교의 가부怎麼樣? 有其实很很很很丢人为什么这个 이거, 이거, 이거, 有거이有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公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족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한국에서 족보 좋이합니다아 우리 아버지 맨날 족보 이거, 이셨어요 우리 이거, 경주 이씨거든요 뭐 경주 손시 족보 어쩌고 저쩌고 뭐 뭘로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저는 별로 자랑스럽지도 않은데 네, 그렇게 하세요 자 예수님의 족보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님의 족보 누가 있습니까? 첫째 하나? 제일 부끄러운 사람 누굽니까? 기생? 족보에 기생이 있어요 라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을 뭐로 봅니까? 개보다도 못하게 봅니다 그런데 그게 누가 있죠? 이방인 루시 있습니다. 이방 여자.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나오면 안될 사람인데 나와 버렸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누구죠? 시아버지와 매너리. 그렇죠? 맞죠? 자 예수님의 족보를 봤을 때 부끄러운 족보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이 우리한테 뭘 얘기해 줍니까? 사탄은 최선을 다해서 뭘 막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떻게 오셨죠? 여자의 후손이 온 거예요 사람의 방법대로 한다면 나는 어떻게 저는 저의 방법대로 했다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왔으면 좋겠습니까? 왕족의 피를 타고 쫙 와야죠 그렇죠? 뭔 기생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최고의 미녀와 지혜 미모와 지혜를 가진 여자가 항상 선출이 돼서 예? 왔어야지 그렇지? 사람 용인의 시인의 뇌지식하고 같하면是不是这样 "我們是不是的 其美貌與智慧一生的女人和 狄長子結合" 一步一步的最后生出谁来？耶稣基督是不是最好的人的方法？但是各位弟兄姊妹一定要记住，我们的方法就是我们的方法。神的施工是用神的方法，用神的方法所带领出来的那条道路是充满了荆棘、充满了危险、充满了流血的这么一条道路。 눈물과 피 흘림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으로 가득 찬 길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 현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합니까? 我们现在基督徒通过这个耶稣，我们想要得到什么？很多的基督徒想要得到什么？ 피가 없고 가시가 없고 환란 없고 고난이 없는 뭐죠? 탄탄대로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길로 오셨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이거 첫째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8장 3, 5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는더 주중 예수 그리도在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뭐라고? 너희는더 주중 야브라한 환환히시의 양왕我的這是看見就快樂. 타 저기에서 뭐라 여러분 보시기에 은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봤을까요? 은이사이 예수님을 봤대요. 자 여러분 보시게 아이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봤을까요이이이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야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바쳤대요 이삭을바쳤대 믿음으로 바쳤대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무슨 아들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무슨 아들? 외 아들? 두 성즈? 대부대? 수시상 다 하여 월드 다시 선수, 이삭은쉐이 야브라한더, 두성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습니다 이삭은 너의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런데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왜 외아들일까요?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외아들을 바쳤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물로 바치셨어요.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여태까지 보였던 그런 모자이크 같이 후렴풋하게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알게 됐어요. 오호! 이런 거구나. 그 전에 보죠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뭘 덮어준다고요? 나의 죄를 덮어준다고 했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했죠. 그데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일단은 류슈의 서명이 있다. 아, 근데 아... 이삭을 바치는 걸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기뻐한 거예요. 왜 기뻐했죠? 아, 이거는 100% 된다. 제가 믿을래요. 之前的时候神怎么样用皮子做的衣服给他遮挡了什么吃身肉体的问题解决了吃身肉体的问题是不是但是呢我们直到这时候我们就像是看马赛克一样我们对神的救赎是看不明白的等到了亚伯拉罕献以撒的时候终于明白了谁 知道了留学舍命但是不知道谁为谁而留学舍命直到神让亚伯拉罕献以撒的时候亚伯拉罕才明白原来神要让他的独生子为我们留学舍命来解决我们赤身肉体的问题好하나님의尔尼尼하나님의尼尼尼尼尼尼尼尼尼 <音>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볼수 있습니까? 아까 웨스민스터 트소요리 문답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서 은혜입니까?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아브라함이 볼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은혜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왜 소위어용 비유에게 말하니 이는 그들이 보지 못하며 듣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니라저머이야라함의 他说他得到了恩典，对不对？通过现以上事情，他看到了耶稣基督之后，他怎么样欢欢喜喜的仰望耶稣基督，对不对？那么这就是他的恩典，但是这个恩典，亚伯拉罕能够看到，能够明白是神的恩典，就这个恩典是谁所赐的？是神所赐的，他不是靠自己的努力所能得到。刚才小艾利文的当中已经说过了，人的努力无法得到，是神所赐的，对不对？ 我们从耶稣基督被撒旦钉死的十字架上来看的话撒旦把耶稣钉到了十字架上各位不是耶稣自己把自己钉到了十字架上而是什么呀神允许撒旦把耶稣钉到十字架上对不对从这个事情来看的话撒旦他是不是还不知道耶稣基督女人的后裔怎么伤他的头对不对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못 박은 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렇죠? 아브라 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봤을 때 여기까지 봤을 때 사탄은 아직까지 분 아직까지 몰라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 줄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만 이 여자의 후손이 나의 머리를 상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상하게 하는지는 몰라요. 알았으면 십자가에 안못 박았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탄은 어떻게 생각했죠?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사탄이왜다바 예수 띵 시더지 아다저더 성라. 그는 자기가 여자의 후손을 소멸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1 1장 히브리서 1 1장1 3절에 뭐라고 했죠这세人都是存着信心死的并没有得着所应许的 <목소리> 최총, 연주, 왕전, 제 환시, 인제, 유, 청년, 지이자, 시상, 시커리스, 지지대 음. 여러분, 이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뭣도 받았습니까?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약속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 보다 더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가 스브스? 하멍마잉이来到已经怎么样保信已怎明了 <말로> <Grammyoco> 아멘. <미� ede AI ridden> 우리의 우리 믿음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가 믿음이 약해, 어, 믿음이 약해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하죠?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때 저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아求你赐我信心当圣灵来带领我的时候주와求你赐给我一颗순服的心 아멘 다윗直到今天 依然被认为 이스라엘人认为 直到今天 다윗是他们最尊贵的 最厲害的最伟大的君王同意吗大家也都知道对不对 왜 쉼어,님들 칸 도이샤 다윗의 시편. 뒤처시 려붙히던 사람. 다윗은 어느 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고 제일 종... 그그 그러니까 제일 존경하고 제일 그리운 왕이에요, 다윗이. 그만큼 다윗이 또 대단해요. 다윗은 다윗이쓴 시편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다윗 시편 32편 1편. 3 2편 1절. 자면서 더써면其过 죽에, 지罪的这人是지福的지죽시지죽편1절안 나왔습니까? 출지죽아 아, 요是吧 죽에, 지 죽에, 지 죽에, 지의에지가가지자에지 죽에, 지 죽에, 자 우리가 어디에 돌아갑니까?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을 때 뭐가 가려졌죠? 죄가 가려졌잖아요 나의 헐벗음이 가려진 자는 뭐가 뜬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려졌죠? 가려졌잖아요 무엇으로? 죄가 지조에 허물이 가려졌어요 10편 85편, 10편 85편,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니의섬는 너의 신의 죄인의 가를 타면 이 죄를 고파. 아멘. 다위의 전체로 바와주로 십자 후인의 전기. 다위의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전한 사람이에요. <놀라> <놀라> <놀라> 우能来到리가在了 지금 어디 앞에 오 수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나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을 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막 그게 뭐지? 그거 무 회장 회장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어떻게 됐죠? 찢어졌어요. 왜 찢어졌습니까? 이제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찢어진 회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구원이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한테 덮어졌기 때문에요.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죠. 거기를 지성소 안에, 슬슬. 근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회개 엄숙스로해야 음, 되는 거예요. 막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엄청 회개하고 바들바들 떨면서 죽을까 봐. 그죠. 끝매 그 가지고 여기 방울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그래도 죽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보고 어떠합니까? 맘대로 들어가라요. 스없으 제야, 지성소, 원래는 어디서, 다 지성소, 1년에한 번. 记的时候怎么样沐浴更你悔改祷告不断的悔改不断的悔改不断的献祭之后怎么样小心翼翼胆战心惊的怎么样绑个绳子挂个铃铛进去就这他还得他还有可能会怎么样死掉但是现在怎么样我们现在怎么样坦然无惧的来到哪里至生所里面为什么因为在我们的身上有什么耶稣基督的宝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한테 어떻게 됐죠? 덮여졌어요 덮여졌어요 덮여. 죄를 덮어버렸어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렸으니까 우리는 지성소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죠?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쫓겨났어요 이제 못 가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good news,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좋은 소식? 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쟁이였었죠. 한번 집에서 쫓겨났어요. 하도 사고를 치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죠? 우리 엄마 저기 있는데 엄마가 어떻게 하죠? 때려. 그냥 때리면 됐지. 나가! 어떻게 하죠? 그럼 나가요. 자 그럼 제가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뭘것 같아요? 아 일단 내가 빨리 가서 집을 하나 렌트를 해서 어? 살 준비를 해야지? 이런가요? 아홉 살짜리 애가? 못하죠? 아, 자형중원자 一个九岁的孩子小时候特别淘气比如说我我妈就在那儿我特别淘气我小时候被我妈打得多啊我妈有时候打打完之后你让他睡呗你给我滚出去然后我就怎么样虽然不至于滚走出去到外面之后你觉得我身为一个九岁的小孩我首先思考的是不是先租个房子确认一下周边哪里有市场是这样吗 一个九岁的孩子被赶出去之后他首先做的是什么妈妈我错了我要你不能让我进去妈妈让我回来让我回来让我回来是不是这样他用他用他用他用他他원 죄송합니다. 用他用他用他用他用他 많아 쫓겨난 적이 없죠? 엄마한테 맞아서. 아, 예. 그래서 상상을 해봅시다. 아빠, 엄마한테 내가 혼났어. 나가! 내가 8살이 때 나갔어요. 자 나가고 나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빌어야죠. 빨리 들어가야죠. 내가 쫓겨나고 나서 빌든 울든 어느 다른 옆집 사람한테 엄마가 나를 쫓겠는데 나집 갈래요 하고 하여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是不是 우리父母赶出来之后 我的 당우지지是不是要回去 우리 전福音 우리 신주시为什么 어르신 是为了在外面住个好房子逍遥自在吗不是啊 여보. 아, 자꾸 여보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우리 신의 종지 목표는 무엇다여보 있어요 저기. 여보세요. 왜서, 예수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왜서 예수 믿어요 돌아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so, 한국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죠? 이제 사업 대박하고 대박 나고 싶죠? 돈 많이 벌고, 장가도 가고, 애도 낳고그렇죠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我就在待了 是这样吗我们信主终极目标是怎么样来到施恩宝座前阿们那才是我们原来被神创造之后应该所待的地方我们が耶稣を 믿는 것은 最终目的目的目的ボス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래 서야 할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하고 있죠? 제가 아까 뭐냈죠? 9살 된 애가 쫓겨났는데 밖에 나가서 뭐한다고요? 일단 오피스 하나 구하고 주변에 장보기 쉽고 마트도 있는 곳아 좋다면 역세권 에? 학교도 있고 최대한 좀 초등학교 좀 괜찮은 대로 초등학생이니까 그런 데서 집을 하나 렌트해서 잘 살아야지 자 이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잘못됐잖아요 누가 봐도 잘못됐잖아자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의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사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뭡니까? 안 돌아가 좋은 오피스텔 구해가지고 거기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어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해야 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죠? 다른 사람하고 밖에 있는, 밖에서 놀겠다. 밖에서 집 골라다니는 거 야야야, 하지마, 하지마. 돌아가다 데리고 와야 돼요. 크리스안의 가치관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안의 가치관이 정확하게 된다면 이 사회가 달라집니다. 크리스안의 가치관이 정확해지면요. 나라가 달라집니다. 基督徒的价值观它不仅会影响这个社会甚至会影响一个国家它甚至会决定一个民主的兴衰在座的各位有韩国人有中国人韩国基督徒要为韩国的这个国家和社会不要去指责不要去批判你先改变既然是已经得到了福音有了信心的 百姓那么就有这样的义务和责任去改变这个民主国家여기 한국 사람이 있고 중국 사람이 있어요. 지금의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아, 나 한국 사람 뉴스 보면 무서워요. 왜 그렇게 싸워요? 너무 싸워요. 정치하는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맨날 싸워요. 아, 교회는 괜찮은가 싶더니 교회끼리 또 싸워. 자, 그런데 이럴 때 어떤 목사님들을 나와서 가지고 뭐 합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뭐 합니까? 이런 거 보고 비판과 비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는요, 사회가 썩어가고 있는 걸 봤을 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사회에 뭐죠?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부패를 해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자, 소금이 방부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짠맛을 내야 됩니다. 짠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에서 지금 녹아가고 있습니까? 안 녹아요. 문제예요. 크리스찬은 한 사회와 한 민족과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 중국 똑같아요 함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죽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던 복음과 믿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